여데 분들 요 대화에서도 지금 2설대 국회 출범 출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교국 제2차간 출사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 총회에서의 행집 개선과 활발한 활동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매 오늘 총에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싶에 본총회에서 지난 국회 아프리카 세시대포럼 구회장을 맡으셨던 분이시고요 이번 국회 아프리카 세시대포럼 관계를 도개히 해놓는 것은 세계사 여러분을 볼때우리 가야 가할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님들이이 아프리카 세시대포럼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총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그냥 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이 아프리카 시시드 포럼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함께 연구하면서 어, 아프리카를 소속들이 파헤쳐 보면 한 얘기가 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라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대륙 아프리카와 함께 우리 시시드 포럼이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지대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어, 여러 나라와 한국이 맺고 있는 외교관계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아프리카의 관계는 우리가 더욱 어, 발굴하고 또다듬어야할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알아가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